오늘은 3분 복부 운동 시리즈를 해볼게요. 동작 설명을 들으시고 저의 카운트와 함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로 컬업 동작 할게요. 무릎을 세워 골반 넓이로 유지하고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 누워주세요.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켜주세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내려올게요. 이렇게 총 7번 진행해볼게요. 하나,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지 않아요. 둘, 갈비뼈를 모아서 배꼽 쪽으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호흡해주세요. 셋,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꼬리뼈는 바닥에 붙여둘게요. 넷, 날개뼈는 바닥에서 떨어질 만큼 올라오세요. 다섯, 호흡 더 깊게 뱉어주셔서 복부를 스퀴즈 해주세요. 여섯, 팔꿈치 너무 모으지 않을 거예요. 일곱, 마지막은 좀더 길게 버텨볼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다음으로는 토탭 동작 할 거예요. 상체를 들어서 컬업한 상태로 한쪽 다리씩 들어 올려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발끝으로 바닥을 콕 찍고 마실 때 원위치 할게요. 이렇게 양쪽 다섯 번씩 해볼게요. 하나, 다리의 각도가 변하지 않게 내려주세요. 둘, 목이 아픈 경우에는 머리 내려둘게요. 셋, 들고 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을게요. 넷, 어깨 긴장은 풀어주시고요. 다섯, 팔꿈치 너무 모이지 않을게요. 반대쪽 하나, 호흡 길게 내쉬고요. 둘, 갈비뼈를 더 조여주세요. 셋, 고관절이 멀어지도록 다리 내리고 넷,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해주세요. 다섯, 마지막 하나,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복부의 사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이아고날 컬업 동작 할게요. 한쪽씩 번갈아서 해도 되지만 저희는 한 방향으로만 다섯 번 먼저 하고 반대쪽 진행할게요. 먼저 오른팔을 들어 왼쪽 무릎을 터치하듯 몸통을 회전할게요. 하나, 내쉬면서 상체 들고, 둘, 손끝으로 반대쪽 무릎 터치해주세요. 셋, 오른쪽 날개뼈도 바닥에서 떠야 해요. 넷, 목이 너무 앞으로 빠지지 않을게요. 다섯, 골반 뒤로 밀지 않아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왼팔을 들고 오른손은 머리 뒤. 하나,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 터치. 둘, 왼쪽 갈비뼈를 배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셋, 호흡을 길게 뱉어주세요. 넷, 구르면 안 돼요. 상체 더 들어주세요. 다섯, 마지막 조금만 힘내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제 다이아고날 컬업의 상위 버전 크리스 크로스 할게요. 이 동작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복부 운동이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 한쪽 다리는 바닥에 세워두고 하세요. 먼저 상체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한쪽씩 들어 무릎을 직각으로 만들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오른팔과 왼쪽 무릎이 만날 수 있게 몸통을 회전해주고 반대쪽 다리는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마시면서 제자리 다시 내쉬면서 반대쪽. 이렇게 양쪽 번갈아서 총 8회 할게요. 하나, 내쉬고 왼쪽, 내쉬면서 오른쪽. 둘, 어깨 긴장 풀어주세요. 셋, 팔꿈치 모으지 않을게요. 넷, 뻗은 다리는 더 멀리 길게 뻗어주세요. 다섯, 세개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요. 여섯, 복부에 더 힘주세요. 일곱, 무릎을 당기는 게 아니고 여덟, 상체를 들어야 해요 마지막 하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힘들죠?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복부를 불태워버릴 동작이 남았어요 더블 레그 스트레치 동작인데요 스트레치라 쓰고 강화 운동이라고 읽어요. 저 자격증 공부할 때 친구랑 매번 이 동작을 헷갈려 했다니까요. 왜 이게 스트레치냐며 분노하면서 말이에요. 이 동작은 조금 고난이도라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잘못하면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자세를 삼가해주세요. 자 이제 충분히 쉬셨죠? 양팔 다리를 앞으로 들어서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상체를 들어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만세를 하며 양팔은 머리 위로, 다리는 앞쪽으로 뻗고 마시면서 다시 무릎을 잡아주세요. 자, 일곱 번 진행할게요. 하나, 팔과 다리가 멀어지게 쭉 뻗고 둘, 복부 압작하게 셋, 목이 아프면 한 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넷, 다리 각도 너무 낮지 않을게요. 다섯, 허리 뜨지 않을게요. 여섯, 마실 때는 양손으로 무릎 잡아요. 일곱, 저도 사실 힘들어요. 저도 하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동작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통증이 있을 시에는 꼭 동작을 멈춰주세요. 3분 복부 운동으로 우리도 배에 와플을 장착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여블리랑 홈트해요.